이게 뭐냐면, 복습창원에서 여러 번 반복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는, 그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개념이에요. 영어로 개념만 잡히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회로가 연결, 회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세세게 우리 뇌세포도 그렇지 않니? 뇌세포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만 끊어져도 그냥 죽는거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꼬마 전구, 회로, 분리도 보기 전까지는 사실 꼼꼼하게 다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집에 설치하는 추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예요. 골목 어기부터줄다아 가지고 쫙 손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불을 딱 켜고 하는데안켜져 죽어도 왜 저쪽 어딘가 찾아보면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매듭이 연결되는 그 순간이 개념이 완성되는 거예요. 개념이 완성되면요 여기부터 모든 게다 출발이 된다고요. 문제풀이 정막 스킬 너무 뭐뭐 연연해야지만 뭐. 기본기 안 쌓인 데서 거기 맞들이면 마치 그 사기 도박장에 가 갖고 은 거는 그런 어떤 수업을 듣게 돼.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고, 애단. 고3인들한테도 내가 그래서 자제 하는 이유. 지금, 지난번에 한번 내가 해줘서 이런, 이런 규칙을 가지고. 그렇죠. 자, 어, 왜냐면 비판. 어, 통영 그 비판글이 가장 많이 숨해서 어,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그럼 이런 성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네. 먼저 보여주긴 했어, 애단. 그리고 딱, 바로 회수했죠. 잊어버려. 통영 비판 어, 일반적인 뭐, 얘기 뭐, 나와. Some people, many people. 보통 시작돼. 네. 또는 some scientist를 시작해. 그리고 바로 뒷문장에 보면 아마. 하나, 하나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하우에고 반전, 또는 번 반전. 바로 나오고 뒤에 임팩트 나와. 구현 강조야. 요거 두고 세팅되면 이거 두개 요약하는 무조건 주제야. 빈칸도 거기서 뚫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능 기초에 나온 거몇 개, 한 다섯 개, 여섯 개. 쫙 펼쳐서 보여줬는데 애들이 이제 그걸나그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그냥 열을보는만 시간 잡아한고쭉 훑어도 돼. 기본기만 쌓이면. 기본기 안 쌓인 상태에서 그거 배우면 뭐니? 애들은 좋아해, 선생님. 어, 더 없어, 뭘더 없어. 내가 해석공식이, 해석공식이 아니라 해석공식만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 독해기법, 배래갖고 스킬. 빨리 찾는 거. 예를 들면 스킵핑하고막 건너뛰어갖고, 그치? 어, 탑픽 세트에서 잡고. 내가 강의를 2 0년 넘게 했는데 그게 없겠냐고요. 아니, 맨날. 내가 지겨울 정도 나는 눈에 다 들어오죠. 아, 이건 요런 집문이야 요런 집문이야 유형별로 나라고 정리한 것 근데 왜안 주느냐? 그건 뭐하냐고 가르쳐 줘 기본기간에. 어? 지금 여기 결정적인 순간 나왔어요. 근데 왜다왜 왜 틀렸어? 해석이 안돼지 자기가 소설 쓴거야. 이해 안되는데 문장이 안보이는데 중심문장을 중심 잡아내면 뭐하겠냐고 안그러니? 어? 그래서 그러거야 아, 걸음만 더러워진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자는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 기본은 여기있어요. 문장에 시작하는거고 문장은 뼈와 사이 이루어져있고 이게 됐을 때 바로 문장의 완전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그죠 그래서 이 뼈라는 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이쪽의 골격이어서 형태는 주어동사 형태 나올 수도 있고 주어동사 보어 나올 수도 있고 주어동사 목조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두 개는 꼭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주어하고 같은지 다른지 여부에 따라서. 그죠그 다음에 4형식과 5형식은 꼭 비교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많찬가지예요 얘는 얘네들끼리 비교하면 답이 나오기도 하죠. 아니죠. 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우영식입니다. 그럼 이게 뼈라면 여기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살이라는게꼭 뒤에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사이사이에 낄수 있고 앞에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가 뼈라면 여기 사는 바로 형용사와 뭐로 나누냐면 바로 부사로 나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수식어로서 존재하는 우리 영어문장 속에서 존재하는 수식어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름대로 음, 동격의 오브, 동격의 명사 이런 것도 수식어로 관주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명사적 성질이 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 어 주어인 톰하고 어, 컷만 치고, 톰 나오고, 마이 베스트 프렌드 하면, 내 친한 친구 톰은, 톰과 동격이라면, 결국은 톰이 주원돼. 데 명사적이라고 봐야지. 그치? 렇꾸며 준다기 보다는. 그래서 그래요. 동격의 대절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개념 다다. The idea와 the fact와 바로 동격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대이 그럼 이건 결국 하나의 명사죠. 명사 역할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형사 역할이 아니라, 서토이 있다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형용사냐 구사냐. 그럼 얘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형사는, 용 자, 수식을 하거나 설명을 한다라는 역할부터 해야 되고요. 일단, 수식만 되는 게 아니라 뭘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죠? 물론 이게 이제 주격보호가 되기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역할은, 그렇다면 이거는 지어보자. 일단. 설명해주는 역할은 형사의 용 역할인데, 이 역할은 보통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빨간색.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해준다 라는 얘기는 보호로 쓰인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로 그러니까 어디 오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가 나와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목적격보또 하나는, 어, 바로 앞에 있는 주어 상태를 설명해요. She is beautiful 하면 beautiful 라는 형용사는 결국 앞에 she, 그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뼈로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요럴 때, 요럴 때 살이다. 위수식은 어떤 사실이냐면 두 가지 수식이 있다. 하나는 전치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치수식이 있는데, 자전치수식이라는건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형용사 나와서 흔히 형용사가 명사를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다 해서 앞점자 써서 전치수식이에요.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후치수식은 뭐냐? 그렇지 명사 뒤에서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이어주는 경우가 후치 수식이에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어? 어피 수식이 뒤에. 이런 게 후치 수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네. 이제는 확대. 어떤 확대. 후법형용사가 이렇게 수식한다는데 그럼 단순히 형용사만 나올 수 있느냐? 아니요. 형용사 구조 되고 뭐도 된다고 했어? 절도 된다고 랬지 요거까지. 너 이런 형용사의 개념 속에는 뭐를 집어넣는 게 좋아요? 구와 절도 포함시키는 게 좋다. 저런 당연히 관계된 공사들 관계부사들. 왜? 앞에 명세서 하는 공사주 꾸며 꾸며주잖아 사랑해서 꾸며주잖아 그치? 어, 구는 뭐 있어? 구? 얼마든지 많지. 두 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어? 마실물이 없어. 자 마실물이 없어. 어디로 가냐면구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이게 돕는 거야. 이게 이 완성된 거야. 한번 연결해봐요. 어... 저는요. 뭐가 없어요? I have water. No water. No water to drink. 자, 봐봐요. 그때 투부정서가 뭘 꾸며줬냐면, 여기 지금 뭐예요 게 명사잖아요.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무슨 거? 효용사 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따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투부정서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명사적, 형용사적부사는형용사적이에요 알겠어?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형용사적으로 쓰였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인 거 아니야? 형용사적 용법일 때 해석은 딱 나오잖아요. 뭐, 뭐 할. 뭐야? 능동 미래라고 내가 늘얘기하잖 능동 미래. 마셨어? 안 마셨어? 안 마셨어? 아직. 마셨어? 과거에? 안 마셨어. 지금 마셔? 아니요. 지금 마시면 노인킹 고용 써어요 지금 마시고 있네. 그치? 나안 마셔. 앞으로 마셔. 됐어? 이렇게. 숙정선. 그개념을 항상 있지 뭐. 그 개념에서 출발한다니까. 탑, 탑찾는데 아, 아니었어. 이건 깜빡하고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럼 개념은 적당한데. 그게 더 정확해. 모든 걸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뭐. 내신이야, 뭐, 쇼공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외운다 치더라도. 수능은 안 되잖아요. 그치? 수능은. 그래서 마실 물이 전혀 없어요. 쓰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행사는 형행사 그절다 포함시키고 있고 이게 뭐로? 주로 후치 수식어로 쓰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는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자 지금부터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자 뽑아보면 중요하니까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후치 수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이게 어, 예. 어떻게 보면 수식어의 원조처 이렇게 보이긴 하고요. 후치수 수식. 전치수식과 후치수식의 차이점을 먼저 살짝 보고 이거를 정리할 건데요. 전치수식. 전치수식 해야 되는데 후치수식 한다. 이 차이점의 개념은 뭐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어, 여기다 예를 쓸게요. 어, 슬리핑 ing 붙여서 현재 분사만 들었으니까 이것도 형용사예요 메이비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치수식이다 맞죠? 전치수식의예예요 yeah, yeah. 근데 똑같이 슬리핑 베임인데 어떨 땐후치수식인지를잘 보세요 어떨 때는 후치수식인지를잘 보세요 oh, baby. 어 메이비 어와어 뒤로 갔어 슬리핑 어, 뒤로 갔어 왜 그렇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잠치수식 가능했던 게 갑자기 휴치시바뀌었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In the living room. 뭐야? 거실에서. 거실에서. 거실에서. 자, 거실에서. 자, 이것도 또 뭐가 붙었냐면 또 살이 붙은 거야. 이 형용사에 또 살이 붙은 거야, 이렇게. 얘가 앞에서 쓰였던 건데 뒤에 어디서? 자, 봐봐, 이거. 거실에서 잠자고 있다고 했서얘는 어떤 살이냐면 구사구사 이때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걸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살이 붙어왔어, 뒤에.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막, 어, sleeping in the living room baby.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목적어도 바로 동사지에 나와야 되는데, 목적보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뒤로왜 뺄까? 그렇지. 그 목적어를 선행서라는 관계대사서에 붙어있어. 그치? 어, 엄청난 살이 붙어있단 말이요 그럴 때 뒤로 빼주는 거야. 목적보호 뒤로. 그치? 요게 이제 이쪽에 어, 문장 구조 속에서의 스킬인데요. 많이 봐둬야 돼요. 많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 뒤에 뭐가 붙어있다? 사이 붙어있다. 그게 후치수식입다 굉장히 중요한 후치수식. 왜냐하면 후치수식은 용법상 아주 다양하게 그때그때 그때 어떤 그뭐 고정된 틀 속에서가 아니라 다양하게 신축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저걸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문장을. 것들이 일단은 자형태를 지금 부터는형태요후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당연히 형용사와 그 형용사의 사춘들, 현재 분사와 가오 분사, PP라고 쓸게요. 얘네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간략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전명구죠. 어, 전명구 어떤 생명이 있는데 전명구는 부사구라고 하는데요. 아니, 전명구는 형용사구, 부사구 다 돼요. 다 돼요. 전명구. 다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왜다 되냐면, 내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왜그전명구가 부사구요? 명사를 꾸며주는데 왜? 그 사구 꾸며주는 그치? 안 그래? 아니. 얘 있잖아. 메이피플 나왔고, 이메이피플을 인디스, 어, 이 인디스3가 만약에 이렇게 꾸며졌다고 한다면, 이전명구가이전명구가전치사구가 이게 명사구이 졌잖아요, 주어. 이런 사람들은, 자, 아, 해피, 행복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형용사구들이 왜 부사구예요? 한글이? 그런데 만약에 CF, 많은 사람들이. 메리피 w h 워터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 리부.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디스 3.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인디스 3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지만 얘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이땐 부사구인 거야. 똑같은 인디스 3지만이해 갔어? 어. 정리해요. 세 번째.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용사와 형인사와 그 사촌들. 그 다음에 전명구그 다음에 숙종사. 투정사는 살짝 여기서 봤죠. 해석까지 나와야 돼요. 뭐뭐 할. 왜 뭐뭐 할이야? 어우씨, 능동 미래임이에 아, 그래서 투정사는, 아, 능동 미래임이기 때문에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했을 때. 얘가 뭘 꾸며준다고요? 아, 명사.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살짝, 살짝 이거를 살짝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투정사가 뭘 꾸며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게 관계에 대해서 응.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다한다예요다온거아다 맞는. 관계, 관, 조, 관, 관, 관 관계 구성 뭐 합쳐도 되긴 되는데. 오케이.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군지 수치거든. 어, 더 없어? 이거만 더 없어. 뭐 있어봤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석학설에 의해서 동쪽 동격, 동쪽으로 쓰이는 것들 있지? 어동격의 명사, 동격의 전명, 동격의 뭐 오브가 나오고 아엔지가 나오면 앞에 거하고 동쪽이에요. 뭐 이런 것들. 오늘 내가 요애위해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나는 명사구나 명사절로 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형용 어, 수식어 수식어 속에 집어넣어갖고 형용사구나 형용사절로 보는 사들이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할 거예요. 동적 시리즈는 여기다가 따로 추가로. 추가로 동조까지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응? 내가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책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한 거냐면 봐봐. 오, 효용사구가 이게 기본 용어는 이거예요. 모양은 이예요. 이런 모양이야. 봐봐 여기 명사 t 원형해서 이런 모양 맞잖아. 그렇지? 이런 모양 맞잖아. 근데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 요거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뭐 할이야. 뭐뭐 하냐? 근데 관계는 달라 관계 어떤 관계냐 주술 관계도 있고요 자, 다시 말하면 자 1번 무슨 관계냐면 얘를 주어 얘를 동사로 넣는 이런 주술 관계라고 주어 동사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경우겠냐면 이거를 억조하고 얘는,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건 뭐예요? 술목 관계라고 그래요. 출목 관계. 동사 목적어 관계예요. 와, 이런 게 있구나. 또, 또 뭐가 있는데요? 동격 관계가 있어요. 이명사와 이 투정사고가 동격청사세 개로 나눠. 세 개로 나눠. 뭐는? 나 있는 책을 나눠. 그 현장,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결국은, 어, 나름대로 시간, 시간이 걸려서 완성하는 이론이니까 얘러들은 아마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무슨 관계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너희들이 찜찜함이 없어져요 찜찜함, 뭐든지 하고 나면 찜찜함 이거, 저 이거 어, 이럴 때뭐 이럴 때에 쓰실 거에요 마실 물, 물, 어, 물을 마시면 어, 됐잖아, 물을 마셔요 그렇지 않아요? 됐잖아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이거 말고? 그러면 이게 없어요, 나쓸종이가 어, 없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The paper, paper. 뭐가 없어요? f l w 술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쓰는 겁니까? 그러면 주술관계. 그러면 이걸 목적으로 집어넣어서 동의를 쓰다. 이것도 안 되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은 얼른 기저와 제출을 마련해서 오늘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동종수가 이걸 꾸며주기 때문에 쓸 종이가 없어요. 형사적으로 많고 이세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술목 관계. 여기에는 못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시작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페이, 페이퍼를 들로오니까 종이를 쓰다는 아니잖아요 종이 위에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술봉과 비게 많다 그치 되게 많죠 뭐? 펜이 없으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펜. 여기 만약에 노펜 이렇게 나왔어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때는 트라이트 다음에 뭐하 나오고 있어 펜을 가지고 도구수단에 위를 써주면 되는 거죠요 그렇지 않니 그지? 어 만약에 만약에 나는요 나는요 어 no friend 자 to hell 어 뭐예요? 뭐야? 어 나는 볼 친구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친 헬프의 의미은나기 때문에 주술관계 아니에요. 주동사관계 친구를 뒤로 집어넣어. 친구를. 내가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술먹관계에 이게 술어 동사고 이게 아니 동사고 이게 술 이게 술어고 이게 목적어처럼 결국 술먹관계에 목적으로 들어온다거요 <목적으로 돌아다니까요>. 친구를 <목> 돕 되죠? 어. 그럼 의미가 아니지. 이거하고 비교해볼래? 이거하고 어? 비교해볼래? I have no friend. 똑같아? 앞에는? To, of, me. 와! 좀더 맞는 문장이거든요. 밑에 건 달라지잖아요, 완전. 무슨 뜻 목주가 있는데? 프렌드가 목주로 못 들어오는데? 아, 그럼 여기서는 뭐야? h e l 의미상 해주면. 의상의 조화. 예. 여기서는 이거 의미상의 조화. 얘지만 내가 돕는 거야. 친구를. 그래서 내가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뭐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의미상의 조화 프렌드예요 프렌드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얘기에요. 완전히 다르지? 의미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주수관계가 되는 거야. 증명해볼게요, 그러면. 자, 갑자기 10만원 놀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말 때. 여기서 나무대만 한 여기서 너희들 제대로 가려면 개념 잡는거에요. 한번도 안해봤던걸로 다 어려운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는거고 순차적으로 너희들납득시키면서 가는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집중력만 잃지 않으면 어렵게 볼수 있어요. 지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안해보고 싶은데 처음 해보는거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문장을 바꾸고 막 자유자재로 운영하게 어? 보면 처음이잖아. 음. 뭐. 하, 이거는 뭐 특수회담 바고는 애워 그랬지. 유기적으로 가는 거야. 오야. 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잘 봐. 예를면 들여기 이게 무슨 뭐 구냐면 효용사구야. 효용사구야. 뭘로 바꿀 거냐면 효용사 졸로 바꿀 거야. 효용사 저는 생각나는 게뭐 있어? 관계형에서 관계무사지 그러면 아까 관계를 성, 이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뭐 입증하니까 이제 다가와. 이게 가능해져. 이 이론 없이. 이거를 함부로 막 교과서에 바꿔갖고 뒤에 그레마에 막 해놓고서 시험 범위 안에 딱들어가고이거 시험 문제 내면 너희들은 뭐야? 살짝만 바꾸면 틀게 리 되어있습니다. 왜? 이걸 이해 안한 상태에서 저걸 들어갈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해가 됐잖아요, 이제. 얘가 뭐고? 얘가 이거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이거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는 얘를 선행으로봤을때 얘는 직적 관계 대명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얘가 주어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의미상의 주어 결국은 주어 아하냐 주체잖아, 이거에. 주격관계 명사가딱 떠올라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하! 가봐 i have! 자, no! Friend! 자뭘 써주면 돼? 성선서 사람, 사랑이네? 쉬워! 주격관계 명사는훌 써주면 되잖아요 근데 능동미래되면 우리 공부한 거다 써먹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왜 문법 공부한 걸 독해에서 활용을 못해? 아까 능동미래라고 했으니까 미래로 써면 되잖아 후! 열! 주어 없네 자 얘가 들어오면 주어가 될 테니까 그치? 웰! 그다음 뭐야 알프! 미! 끝! 이게 왜안 나와? 나오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떤 식으로 공략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예요? 절을 받고 되니까. 똑같죠? 그래서 다른게뭐 있어?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나를 도와끊네 응? 끊어지고 그래. 그래서. 끊어지기도 똑같이 되잖아. 영작도 두개다 두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해봐. 나는 친구가 없어요. I have no f r d 나를 도와 무슨 뭐생 없나? 투엘프 있어도 되고, 아니면 who were h a l p f r m 있어도 그치 니 그게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쓰면 돼요. 절로. 훅은 꼭 집어넣어서 써라. 학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면꼭 투구정서를 사용해요 투구정서를 써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 어, 둘 중에 하나. 만들어 나가면 되죠. 좋아. 다시 와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이렇습니까? 투구정서. 수식하고 있어그 다음은 광계대 명소. 그것은 뭐 있어요? 광계대 명소. 선예계사가 결국 앞에 있는 명서를 꾸며준다고 얘기했잖아 공유되는 건데 이 명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공유되는 거잖 그렇지 앞에 있는 명사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서행사가 되는 거지 뭐가 되겠어 뻔하지 이 명사를 꾸여주는 거잖아요 서행사. 얘가 들어와서 주어가 되면 주격관계동사지 되고 얘가 들어와서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관계동사지 되는 거야 쉬워 그렇죠 얘가 사물이면 뭐 귀신 써준 되고 이 사람이면 후나 품 써준 되고 그다음에 커마만 없으면 댓 데... 다 써줄 수 있는 거, 그죠? 여기는 무슨, 관계부서. 그래서 요거는, 뭐야? 얘가 들어가서,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니, 여기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불완전하다 주어나 목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불완전할거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완전하겠죠. 왜? 앞에 있는 선행사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관계부사절은 어떤 역할을 냐면 주어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사, 부사로 들어가. 그래서 관계부사절이야 그래서 요거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 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부사나 부사구은 얼마든지 들어와도 돼. 문장 성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사, 부사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이런 틀 속에서는 뭐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부사가 100개가 나와, 100개가 나온다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사형식이 5형식으로 바뀌고 이렇지 않아요. 절대. 오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뼈 화살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다섯 가지 체계에 뭐가 붙어서요? 살이 붙어서, 문장이 형성됐고그 다음에 그 수식어들이 크게 나와서, 뭐로 봤다? 효용사적 수식어하고, 부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효용사적 수식어만 지금 몇, 정리했어요. 몇개 정리했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넷, 넷, 넷, 넷. 아, 씨. 오, 다섯. 됐지? 부사적 수식어들은 어떤 게 부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는 당연히 부사도 있고요. 좋아요. 어, 어. 얘는, 얘는 거의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치. 저고 수식이지. 수식. 어? 연락 수식한 거야. 뭘 수식할 거야, 그러면? 이건 대상만 딱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부사. 그치? 부사 수식할 수있고 수식. 수식 대상이.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도 수식할 거고 형용사. 아니겠네. 그다에세 번째는 뭐가 돼? 뭘 수식할 수 있어? 수식할 수 있는 대상 얘기하는 거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요. 문장 전체를.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고요. 다행히도 f o r t u n a t e l 불행히도 u n f o r t u n a t e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h a p p 행복하기도다행하기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he didn't die. 그는 죽지 않았다는 뜻죠 그런데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he didn't die happily. 행복하게 죽지 못해서어 어, 죽은 거야 이거는. 단지 행복하게 죽지 못한 거야. 그때 동사 다이만 보해주는 거고. 아, 맨 앞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해필이 나오면 다행히 이건 죽지 않다. 팩트가 자꾸 바뀌어요. 부산은 위치에 따라서. 그죠? 몸, 꾸미, 주인에 따라서. 맞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있어 부산 자신 수식할 수 있어요. 사 수식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기본이야, 이게. 어. 그렇죠 어.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 수식이죠. 이거 안 써도 돼. 알겠니?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역할을 알아야죠. 부산은.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어떤 모양새, 어? 떤 모양새로 출몰하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당연히, 당연히, 얘네도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어떤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은 형태로 많이 출몰하더라. 맞죠? 어?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명사에, 아 명사에 ly가 붙은 형태로 출몰하면 이때는 형용사예요. 조심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friend라는 친구라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이때는 형용사가 되단 말이에요. 친절한 다정한 이런 건 조심해야 돼. man, l y 남자다운 뭐 이런 거. 응? 알겠니? 어,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된다고 beautiful, 아름다운에 Ly가 붙어서 beautifully 이런 식으로 알겠어? 어, necessary, 필요한 여기에 Ly가 붙어서 necessary 해서 필요하게 이런 식으로 보다 이런 형태. 형태 얘기하고 있어요. 단독으로. 그렇죠? 그다음에뭐 있어요? 이때, 통정사가 이제 부사로, 부사로 쓸 때는 이제, 뭐뭐 하기 하여 목적, 뭐뭐 하니, 뭐뭐 하니, 뭐뭐 에서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도 있다. 이유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는 걸보유한 이런 거, 결과, 그동사에따투이야그 결과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단순히 형용사라는사을 살짝 통정사가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어. 통정사, 부사, 부사, 부사, 쓸수있고 응. 너희 또 있을 것 같아? 응. 분사, 분사, 분사, 분사, 분사, 분사, 원래 부사절을 부사절을, 접주동 부사절을 ING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사절을 구로 바꾸면 부사구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사구야, 음, 부사구 뭐, 이렇게. 런 형태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두? 전명구. 전명구 아까는 뭐였어? 형용사고도 있었어. 아, 뭐야. 여기다 이때 전명구는 뭐하는 거니, 이게? 명사 꾸미는 거야. 명사 꾸미는 거지? 근데 이 전명구는 뭐야? 그렇지. 여기다 같은 대로. 뭐? 부사나명용사나문장년차나 부사. 이런 거 꾸미지겠지. 저, 아까, 얘는 들어줬잖아. 어딘가 있었어, 어디가 똑같은, 똑같은, 인더스리인데 동서품 해줬네. 동석품 해줬으니까, 얘는 부사구였다고. 맞니? 그지 이런 형태. 가장 많이 나온 형들 지금 소개한 거 이게 유기적으로. 문장 볼 때마다. 어? 이거 굉장히 많이 겪어야 돼, 지금 한충이한번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내용. 어, 그 어, 정도 쭉 나가면 또 돼. 자, 고기, 그래서.